한장한좀 만들어주실 거예요. 대신하고,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. 이 해서. 이거게대서 자, 하게 해서. 하시기게 해서. 자, 이이거게 해서. 자, 게 네. 자, 이렇한해렇 자, 이렇서 자,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자, 이서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이렇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해 자, 이 자, 이렇사 해서. 이 자, じゃあ、ちょと I'm going to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video. I'm going to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video. I'm g o i